여러분, 프라이머를 깔아왔습니다. <웃음> 이게 라미는 모르겠지만 2 d 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공포성, 프라이머의 위험성 아주 잘 알고 있죠? 맞습니다. 정말 위험한. 들으시죠 라미 들으신. 같은 애송이가 오늘 잘 버티세요. 저렇게 방방이 뛰면서 다니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어그로가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. 저런 쿠소각키. 쿠소각키. <웃음> X 누릅니다. 그렇게 다니세요. 왜? 조심해야 돼. 이 세상은 마취 우리 엑야 라미야, 라미야, 하야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이야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창이야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미야, 라 이 슈퍼볼을 들고 던져가지고 맞추면 잡을 수 있다. 아이템 줄땐 일어나. 음, 자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. 따라오세요. 레이저 투스는 누구지?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전혀서. 그 앞에 트리케라톱스 보여? 저기 뿔이 세개 달린 음, 저 소식공룡? 저 친구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기절할 때까지. 아니 던지면 안 돼. 찔러 찔러. 그렇지 그렇지. 됐어 됐어. 그만 그만 그만 그만. 이렇게 음 기절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볼을 꺼내서 던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너의 포켓몬이 된 것이지 그렇지 이름? 이름을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줘야지 너. 아 잠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요? 어어 어, 아니 그니까그 포켓볼에 다시 넣고 이쪽으로 와. 어떻게 넣어요? 뭘 다시 던지면? 어머. 저기 라미야. 집에서 봐. 살았다. 어, 라미 살았다. 라미 어, 살았다. 라미 살았다. 라미야, 역시 난널 믿고 있었어. 쓰레기야. <웃음> 쓰레기 아 빨리 와. 야, 산개 천만 단이야. 빨리 와. 빌딩 파츠 워크 벤치 따로 있다. 요거를 만들면요, 여러분.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집을 제대로 만들어 볼수 있다 이 말이야. 이건 이제 건축 자재예요, 여러분들. 건축 자재인데.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토대랑 이게 따로 있어 요런걸로 이제 모던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어? 어 뭐야? 아니 어디가? 포연서! <웃음> 왜그러십니까? 오 와우 <웃음> 야 오, 이거를 어떡하다. 그냥 채워가지고 잡아버 기다려 감옥 만들어야 돼 잠, 잠시만 뭐한것도 없는데 벌써 무슨 감옥을 만들어야 돼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몸이 두꺼워? <웃음> 아니 이런 멸치들이 어떻게 살아남은거지? 내 이름을 소개하자면 실전 압축 근육캐빈이라서 이런거는 거의 근대거든요 그냥 뻥근육이에근육 한한 모르는데 아까 한말 못들었나? 그렇게 철렁철렁 뛰어다니면은 쉽게 죽어버린다고 제, 구... 제 근육 안보이십니까? 네 근육이 아무리 <웃음> 쩔어도 프라이군 앞에서는 한입거리야 프라이머의 매운맛을 안 봐서 그런지 어? 저희 그러면은 한번프라이머의 매운맛을 보기 위해서 어디 한번 떨구죠? 멀리? 생빠이들이 많이 지금 자리를 비우니까 이게 지금 정신머리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저기 그 스파이글라스 보면은 아까 레이저 투스라고 레이저 이빨이란 친구가 있더라고 여기 인간 소닉 보이십니까? <웃음> 인간 소닉 인간 소닉입니다. 소닉 소닉 인형서 어마어마하전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. 한테 때려 봅니까? 에 도망간다 도망간다 뭐, 보이세요? 쟤왜 이렇게 빨라? 야, 도망 쟤 되게 빠르다 근데 이 기절해서 한번 테이밍 해볼까 얘 진짜 빠른데? 오. 잠깐만 나 근데 머리 왜 이래? <웃음> 아 연비 씨 아, 양갈래를 따놨어 이 씨. 야 소닉은 달라? 어? 소닉은 이렇게. 좀 플레이가 다릅니다 s a 줘 버려. 마비 마비 나 a 붙 y 라붙 d 라붙 d 라붙 d 라붙 t 라붙 r 라아 무슨, 붙여라. 아, 무슨 마비야 갑자기 아 갑자기 무슨 마비야 아니 갑자기 걸려 걸렸... 와와 와. r p u t 한 e r p u t 다 e r 리 m going to buy 와와야 그냥해 어, 그냥해 그냥해 그냥해 어, 그냥해 나냥렸어 그냥 그냥해 그냥 그냥 그냥 그냥해 그냥해 그냥 그냥해 그냥 그냥해 그냥,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렸다고! 그냥해 그냥해 그냥그냥 그냥해 그냥 그냥해 그냥해 그 그냥해 야야 거의 다 기절된 상태였어. 어, 기절만 한 거예요? 기절 거의 다된 상태였는데 왜? 저서 뒤진 거 같은데. <웃음> 어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자고 있는 걸 걸. 자고 있는 걸 걸. 아 그렇지. 그런가? 아, 자고 아, 있는, 있는 건가? 자고 있는 거야 지금. 퇴별 <웃음> 시간이 왜 <안>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잘 자네. 아. 자 기다려봐. 어 이거 자고 있는 거니까. 어.. <웃음> 네. 주겠지? 아 옆에 누크도더 시체 있는거 봐서는 누크도더가 폭발해가지고 자폭해버렸나보다 용이나 잡죠 저희 어 그러면 라미도 데려가자 일로 와봐 제대로 된거 하나 잡아가지고 빗소리랑 연비 왔을때 놀래켜줘 얘도 좀 이상한 앤데 그냥 보통 거북이는 아닌데 얘가 드래곤모드에 어, 이... 나오는 앤거 같은데 뭐죠 이 드래곤은 <웃음> 디스, 디스 드래곤 이즈까지만 해석한거예요 g o n Do you dragon? Do y o 지룡, 지룡. g o n Do y 는 지룡 어 잠깐만 잡아볼만 하잖아 오 어, 우와 우와 우와 와. o u dragon? Do you dragon? Do you dragon? 만 o you dragon? 계속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돌면서 때려, 돌면서 <웃음> 도망 못 가지 도망 못 가지 뺑뺑이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그렇지. 오. 나를 잘봐 봐. 아! 어, 오? 잠깐만. 우리 안 맞았는데요? 아, 기다려 봐. 하이 아! 하이 하. 부정, 야 부정 탔다 야 부정 탔다 아오 그냥 야 너네 때문에 씨. 잡았어 근데 그 와중에 어있어 역시 아나 양갈래 머리 점점 자라요 안돼 머리 이거 미용사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된다니까 저는 머리 부터슬이에요 뭐 지금 아야 <웃음> 너는 나지야나 뒷머리를 봐아나 어, 맘에 안들어 나 만나면 미용사 머리 밀어버릴거야 라미는 머리 한번 봐봐 점점 3발이 내가 너는 이거 뭐 밧줄을 달아놨나? 됐다 됐다 됐다 오, 됐다, 됐다, 오, 됐다, 됐다, 오,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삼점 슛이라고 아니? 이거 <웃음> 그멀리산다고 오케이. 풀어 <웃음> 봐. 아, 아, 편집해 주세요. Don't worry about it. 이걸 이멀는 거리를 한다고? 와. Don't worry about it. 와, 이멍 거리를 한다고? <웃음> 아니, 좀 하라고. <웃음> 힘들다고. 쇼악오마오하 <웃음> 멋졌다, 이거. <웃음> 이거 멋졌다. <웃음> 아! <웃음> 아, 짧았지. 아, 저렇게 성의 없이 한다고? 어? 잠깐만, 왜안 맞아, 쟤는? <웃음> 너무 성이 없었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걸 맞추네 성이 깨야 <웃음> 아, 이걸 맞추네 아, 성이있게 해야되네 이거 진짜로 오! 오!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여기 위에 설산 있거든요? <웃음> 네 어, 그러면은 설산이면 우리 지금 당장은 못 갈텐데 그죠?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터옷을 하나 만들자 여기서 아 잠깐만 나 머리 이거 뭐야 와 갑자기 야모이칸에서 갑자기 양갈래 돼 버렸네 너도. 와 쌍갈래 뭐야 이거. 쏜다. 그래도 나 가렸어 다행히도 내 머리. 내 <웃음> 다음에 들어오면 머리 밀어버릴 거야. 어 잠깐만, 스탑. 잠깐만 저 위에 뭔가 보여 날개가 슬쩍슬쩍. 어, 그러네. 오리진 다이어베어의 영역입니다요. 이미르가 있어 이미르. 오 용이다. 아니 근데 쟤는 아예 기절 수치 바가 없는. 달콤한 야채 케이크를 만들어서 뒤에서 찔러주면 되나 얘? 혹시 엉덩이에다가 달콤한 <웃음> 야채 케이크를 넣어주면은 <웃음> 네? <웃음> 그렇게 좋아합니다. <웃음> 아, 아, 빵문에다가요뭔 <웃음> 소리야? 우와 우와 우와 우와. 원설임교? 갑자기 막 뭐가 우와 하면서 돌 뱉어내는 바람 같은 걸 뱉어. 라미야 피해! 아, 아 모르겠다 라미야 피해! 라미야 피해! <웃음> 제 기절은 하는 애니? 몰라 <웃음> 어 일단 내가 묶어놨어 저기다 묶어놨어 <웃음> 조용히 해 해? 시끄러워 인마 조용히 해 깜짝이야 고릴라가 옆에 있는데 <웃음> 어머 <웃음> 나한테 오려는 거 지금 어떻게든 막아가면서 피 깎으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 같아 <웃음> 어? 어, 피좀 <피름> 꺾어? 나이스 <웃음> 버텼다 이 녀석 나는 버텨버렸지 얘들아 내가 창을 50개를 만들어왔거든? 아하지지아아피했했 어, 지형 형지물이이한한나멋있있어잠잠만만다려야 야, 야 피이이았어 이제 해 해야 돼. 제발 맞아라. 한다 맞았다. 오! 그... 바로 대기해. 아! 잡았어. 잡았어. 오, 맛있어요. 180 1 8 야, 잠깐만. 근 싸우는 중. 야, 저 아야 오리진 다이어베어랑 지금 붙었는데. 아. 던져. 어. 죽었다. 드래곤 안장 없이 탈수 있지 않나? 걔 우와. <웃음> 이미르. 와. 와우 미쳤다리. 와, 그렇지. 근데 레벨이 조금 아쉽긴 한데. 아 이거 보면 놀란다 진짜 애들. 야얘 늠름하다 생긴 거. 레벨도 빠방하고 이 정도면 마취약을 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. 진짜요? 우재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 아 이거 칭찬 좀 듣겠네요. 이거 멋있어가지고 들어갑시다. 우와. 근데 가시기 전에 네. 정리하셔야죠. 감옥. 아아네 부족에서 플레이어를 제외. 맞아요. 반이 남이다. 이 녀석 감히 양갈래를 따놔. 파란색 똑딴발을 해놨어, 2D는. 네. 지금, <웃음> 어? 거의 아이유 아, 나왔어, 지금. <웃음> 진짜, 민터 아니야, 이거?